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시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지옥의 간수 쓰레시인데 왜 뼈대가 두 개나고요?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마침 뼈대가 두개 보이니까 어떤 게 쓰레시 같아 보이나요? 정답은 바로 오른쪽에서 채찍질하는 이녀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작품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혹시 올해 초에 만들었던 작품을 기억하시나요? <목소리> 올해 초 영상 중 쓰레시앤하시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인 벨코즈 피규어의 재료가 알아서 영상 업로드 일정을 맞추려고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올해 초의 일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여튼 원래 이렇게 간지나는 쓰레시를 이렇게 땜빵용 작품으로 끝내고 넘길 수는 없는 법이죠 근 1년 동안 여러 특수 기술들을 연구했으니 지금 참고 영상에 나오는 쓰레시의 각가지 효과들을 구현할 수 있겠죠? 과거 예상이 길었군요 다시 현재로 넘어와서 작업 순서를 먼저 살펴볼까요? 1단계는 빛이 나는 부분들을 위해 LED 회로를 설계하고 2단계는 본격적으로 쓰레쉬의 겉모습을 모델링하고 마지막 3단계는... 아직 비공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아직 공개하기엔 무리가 있군요 이 작업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수 있겠죠? 그럼 첫번째 회로작업부터 시작해봅시다. 먼저 기본회로인 배터리, 충전단자, DC컨버터를 연결하고 미리 만들었던 뼈대에 전선을 감으면서 혈관처럼 몸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총 5개의 LED를 붙일건데 위치는 사슬끝에 달려있는 낫과 랜턴에 하나씩 흉부와 어깨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라인형으로 두개 마지막으로 눈과 머리가 빛날 수 있게 머리에 하나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고 보니 빛은 잘 나더라도 전선이 많이 튀어나와서 좀 너저분하죠? 이제 이걸 전열 테이프를 사용해 뼈대에 최대한 밀착시켜주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모델링할 때 방해도 안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전선 때문에 뼈대가 두꺼워졌으니 뼈대 전체에 클레이를 붙이면서 뼈대의 두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자 뼈대 작업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1단계를 아직 마무리할 순 없습니다. 뼈대가 붙은 뒤에 근육을 붙여줘야죠. 근육은 일단 흉부와 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해줍니다. 스레시는 머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목 근육은 필요 없고요. 가슴과 흉부 쪽은 넓적한 철사를 사용해 LED가 완전히 덮이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글루건을 사용해 가슴 쪽 LED의 빛이 잘 퍼지도록 한번 덮어줍니다. 그리고 클레이로 앞면을잘 덮어주고 어깨 위로는 전부 검은색으로 덮어줍니다. 근데 기껏 만든 LED가 많이 묻히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이건 그저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공정 중 의미 없는 공정은 없습니다. 이후에 큰 그림을 하며 1단계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델링을 할 차례입니다. 피부를 덮듯이 클레이를 얇게 펴서 하체를 덮습니다. 옷주름이나 재단선도 도구로 표현해주고 상체와 팔까지 옷으로 덮습니다. 팔을 제외한 상체까지는 몸매가 잘 드러나도록 타이트하게 붙여주고 어깨에는 쓰레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게 뽕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뽕과 팔의 라인이 잘 보이도록 덮습니다. 물론 바지와 마찬가지로 옷주름까지 해주면 옷은 아주 간단하게 완료입니다. 제가 아까 큰 그림을 얘기했었죠? 갈고리 같은 도구로 가슴 쪽에 녹색 빛이 새어나오도록 잘 긁어내 악령의 느낌이 나도록 해줍니다 이 기법은 어릴 때 까만 크레파스를 떡칠한 종이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내는 스크래치 기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미술 수업 때 들었던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군요 역시 미술 기법은 이것저것 알아놓으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니까 더 섬뜩한 인상을 보이네요 다음은 다리를 할 차례입니다 다리는 갑옷으로 된 부츠라 짙은 회색으로 부츠를 먼저 만들어주고 갑옷 조각들을 하나씩 붙이기 전에 복부 앞면에 앞치마를 붙이고 잠깐 굳혀줍시다 이 작업을 지금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지금 떠올라서 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부츠하기 전에 미리 작업해주세요 후에 작업하면 굳는 과정에서 부츠의 앞치마가 달라붙을 수 있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튼 앞치마 작업이 끝나고 다시 다리로 돌아와서 갑옷 조각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작업은 무릎부터 하나씩 하는 게 편합니다 무릎 다음 발목, 정각이, 발등 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순서 좀 어겨도 괜찮. 어떻게 하든 이쁘게만 나오면 장땡이죠 팔에도 갑옷이 둘러져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양손을 만들어봅시다 먼저 손바닥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여기에 손가락 4개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붙일 때 주의해야 할게 손가락이 서로 붙지 않도록 간격을 잘 떨어뜨려 놓으면서 해줘야 예쁘고 고운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손등의 라인도 균일하게 붙여주고 손가락과 손등 사이에 마디도 해주면 끝입니다 이 똑같은 방법을 반대쪽 손에도 해줍시다 양손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양팔에 갑옷을 달아야겠죠? 맨 처음에 팔찌 같은 걸 붙여서 시작 지점을 정하고 그 뒤로 각진 형태의 팔 갑옷을 줍니다. 갑옷은 팔뚝 전체를 두르는 부분과 팔꿈치 부분을 두르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길이 비율을 잘 확인하면서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시고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도색을 해봅시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검은색 클레이는 굳으면 색이 약간 빠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짙은 검정이 될수 있게 한번 도색해주고 팔이나 다리 부분도 어두운 철감 느낌이 나도록 도색해줍니다. 다음은 허리 비트로 내려오는 로브를 할 차례입니다. 로브에는 절지동물 같은 뼈가 양 옆에 하나씩, 그리고 등 뒤로 내려온 게 하나 이렇게 총3개 있습니다. 철사로 먼저 아까 말한 위치에 뼈가 붙을 자리를 잘 잡아주고 이어서 철사를 기준으로 뼈들을 만들어줍니다. 뼈 부분이 단단해야 다음 작업인 천을 붙이는 작업에서 큰 차질 없이 버텨줄 수 있겠죠? 천처럼 얇게 편 클레이는 바로 뼈와 뼈 사이를 이어붙여주고 아랫부분은 과감하게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낡은 천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줄수 있어 스레쉬의 으스스한 분위기에 일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붙인 다음에는 천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 지지대를 세워서 잠깐 동안 고쳐줍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 쓰레시 유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시 등에는 머리 장식이 하나 있어요. 물론 유저분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등에 뭐가 있건 관심이 없겠죠. 여튼 등에 있는데 안 만들고 넘어갈 순 없으니 악마를 연상시키는 듯한 얼굴을 등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은 상당히 환한 듯한 표정이 포인트니까 반드시 이 점은 꼭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마니까 당연히 뿔이겠죠. 특이한 게 뿔이 총5개 있는데 그중4 개는 어깨를 넘어 가슴 장식과 유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뿔두 개는 어깨 위를 타고 앞으로 넘겨주고 또 나머지는 공중에 뜰수 있게 철사를 이용해서 공중을 넘나들다가 앞으로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장식 디자인이 뼈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조각마다 연결되어 있는 게 나름대로 뼈가 가진 특성을 잘 살렸어요. 4 개의 뿌리 가슴 정중앙까지 오기 전쯤에 뼈 조각을 마른 몸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슴 장식은 놀랍게도 저게 다예요. 그리고 양쪽 어깨 내려오는 장식과 이어주면 간단히 완성인 줄 알았으나 이게 허리랑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허리도 마찬가지로 뼈 모양으로 잘 둘러 줘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슴 장식과 이어줍니다. 다음은 쓰레를 상징하는 낫과 랜턴을 할 차례입니다. 낫과 랜턴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우선 낫과 랜턴을 이어주는 사슬이 필요한데요. 정말 간단하게도 금방 가슴 장식을 만들었던 방법이랑 똑같아서 미리 만들었던 뼈대 기준으로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슬이 시작하는 부분에도 악마의 머리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슬은 악마의 입안에서 나온 것으로 사슬은 악마의 혀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혓바닥에 있는 랜턴을 타기도 하고 혓바닥에 달린 사슬로 맞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기운 되게 더럽네요. 제가 게임에서 본능적으로 쓰레쉬를 싫어하는 데는 역시 따로 이유가 있었어요. 여튼 이 기분 나쁜 암마 장식을 크게 만들어주고 랜턴이나 낫을 작업하다 보면 사슬을 많이 움직여 기껏 만든 장식이 무너질 수 있으니 하루 정도 건조시켜줍니다. 이제 사슬도 다 되었으니 사슬 끝에 달린 오브젝트들도 해야겠죠? 먼저 랜턴부터 해봅시다. 3D펜으로 랜턴의 4개의 면을 만들 건데요. 똑같은 도면을 기준으로 4개의 면을 만들어 정사각형을 만들 것입니다. 면을 채울 때는 빈틈없이 잘 채워줘야 랜턴에서 빛이 나올 때 자연스러운 빛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면들을 인두기로 잘 다듬어주고 좀더 깔끔한 면이었으면 좋을 것 같으니 핸드그라인더로 표면을 잘 다듬어줍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많은 공정을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으니 넘어가고 이제 이 면들을 조립하기 전에 라이터로 열을 가해 면 중앙을 구부려주고 여러 면들끼리 잘 접합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3D펜으로 용접하듯이 잘 이어지기만 하면 랜턴의 유리 부분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랜턴이 빛나는 부분은 글루건 스틱으로 빛을 더 확산시키고 아까 만든 랜턴 유리는 녹색으로 도색한 다음에 빛을 투과시켜서 분위기를 잠깐 봅니다. 까리한데... 이제 이걸 LED가 있는 부분과 연결하고 랜턴의 겉면을 덮을 수 있도록 테두리를 만들어 줍니다. 테두리는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이 많으니 참고 자료를 잘 보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특유의 느낌을 보기 위해 불빛을 켜면서 작업하면 작업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인 능률이 오른 건 아니고 그냥 불빛 보면서 작업하면 기분 좋잖아요. 다음은 빛나는 낫을 만들어 줄 건데 빛이 잘 퍼지도록 글로건 스틱을 잘 조각해서 LED 끝에 나무양으로 붙여 줍니다. 물론 이것만 하고 낫 작업이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한 소리 듣겠죠? 걱정 마세요. 3D 펜으로 랜턴을 만들었던 것처럼 낫도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모양만 다르지 과정은 형태 잡기, 다듬기, 갈기, 붙이기 이 순서대로입니다 공작만 나열하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낫 하나 만드는데 2시간 걸린다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이걸 한쪽 면이 아니라 양쪽 면다 똑같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대략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니까 최대한 요령 부리지 말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낫도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도색해주면 낫의 날은 완성입니다 날도 다 만들었겠다 이제 이걸 손잡이 부분과 잘 연결해줘야겠죠? 클레이를 날의 시작 지점과 날의 중앙 부분에 덧붙이면서 생선뼈 같은 무늬로 낫을 꾸며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입니다 먼저 목 주변으로 삐죽빼죽한 옷깃을 만들어 목을 둘러주고 옷깃 테두리에는 뼈 장식들을 둘러 옷깃을 완성합니다 이 장식들은 가슴이나 허리에 썼던 장식들과 달리 낯 장식을 했던 것처럼 날카로운 느낌으로 목을 둘러주면 됩니다 슬래시 일러스트만 봐도 알수 있다시피 목에서 불길한 기운의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탈지면을 골고루 붙여서 목에서 연기가 흘러나오는 연출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불만 켜주면 간단하게 녹색 연기가 되죠?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아도 녹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연기 부분은 녹색으로 도색해줍니다 도색을 할 때는 내부의 흰색이 잘 보이지 않도록 골고루 도색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연기 위에는 떠다니는 해골머리가 있는데요. 아래에 LED로 기초공사를 잘 다져놨으니 걱정 말고 머리만 잘 만들어서 얹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는 세 갈래의 뿔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중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철사를 이용하고 아까 악마머리 장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래턱을 제외한 윗부분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턱만 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끝인데 윗턱이 너무 기네요. 이래서 비율 계산은 항상 잘해야 됩니다 미묘한 수치적 실수가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작품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맞네요 이제 머리 위로 나 있는 볼 3개를 쓰레시의 사슬을 만들었던 것처럼 길게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아... 작품을 만드느라 오래 앉아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일단 밥부터 먹고 와서 작품을 보도록 합시... 다 어딜 가냐 그? 아이 알았어 알았어 바로 보여주면 되잖아 y o n go a dream 오늘의 작품, 지옥의 간수 쓰레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게임에 처음 선보였을 땐 아니 코구모랑 해카림 합쳐놓은 게 신챔프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자군도를 대표하는 챔피언이자 롤에서 간지캐를 뽑자고 하면 항상 언급되는 캐릭터가 되었죠. 뭐 작품이 끝났으니 여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쓰레쉬를 만들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술적으로 표현하기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금 말고 언젠간 도전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효과까지 확실히 넣어서 만들 수 있어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만약 다 무시하고 강행했으면 과연 쓰레쉬가 만들어지긴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네요. 여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 네? 뭔가 빠트리지 않았냐고요? 아, 그렇죠. 제약단계 3단계를 빠뜨렸네요. 걱정마세요. 마무리 인사하고 3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다들 맨 처음에 보여준 판 기억하시죠? 3단계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이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걸로 3단계 끝입니다 구두 잡으면서 큰 그림 그리기